근데 네, 그냥 최저가는 그냥 도메사이트에 있는 거를 해서 한 <웃음>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마진 조금 붙여서 올리고 있습니다. 음. 뭐 최저가는 굳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. 아니요 상세 페이지는 도메사이트에 있는 거그 사진 올려주더라고요. 그거 그냥 다운 받아서 그대로 올리고 있고요. 하나 올리는 데한5 분이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, 한 만원 정도 짜리로 하고 있는데 한 마지는 그냥 하나 팔때2천원 정도 남긴다 생각하고 별로 아직 그런 거 생각하진 않고 그냥 일단은 닥치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일러스트랑 포토샵은 아예 할줄 몰라서요 혹시 필요하게 된다면 배울 것 같아요 그냥 파는 것도 대단하대요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네, 카테고리는 그냥 똑같은 상품 다른 판매자 거 복사해서 아 제가 자동차 쪽을 좋아해서 자동차 쪽 이제 용품 중에 좀 쓸만 하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작은 소형 가전들 하려고 해보고 있습니다. 음. 이제 자동차용품들은 제가 많이 써봐서 아, 이 정도 사진 보면은 이제 실제로 받아보면 어느 정도 퀄리티겠다 대충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조금 요 정도면 쓸만하겠다 싶은 걸로만 이제 업무 시간이나 할거 없을 때도메 사이트 음. 눈팅하면서 링크만 복사해놓고 이제 퇴근하고 밤에 이제 올리고 있, 있고요. 음.